안녕하세요. 비행가입니다. 국내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는데 신분증도 없고 바이오 인증 등록도 안돼 있다. 그럴 땐 정부24 앱을 다운받아주세요. 회원가입을 하시고요.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. 간편인증 종류 중 삼성패스와 카카오톡이 빨랐습니다. 로그인이 되면 검색창에 운전경력증명서를 검색해주세요. 그뒤 신청을 하면 되는데 필수 입력 사항 중에 발급 사유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. 그냥 공항이라고 입력해 주세요. 그 다음 제일 하단에 발급 신청을 눌러주세요. 5초에서 20초 정도 소요됩니다. 이렇게 발급받은 운전 경력 증명서는 공항에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